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리플이랑 이더리움 분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 댓글에 이오스랑 그 에이다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오스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게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더리움이나 리플과는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달라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져, 그려져 있는 상황인데 파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인데 어, 리플이나 이더리움과 좀 다른 상황을 조금은 사전에 설명을 드린 다음에, 드린 다음에 분석을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전에 애들 같은 경우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파동, 이러 파동 형태에서의 목표값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얘는 n값이랑 거의 일치할 거예요. 뭐 우리가 수준론을 통해서 배웠던 그 목표값 중에 하나가 n값이었잖아요. 그래서 n값을 통해서 목표값이 만들어졌던 게 이전에 리플이랑 이더리움이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얘는 지금 이 파동을 기준으로 이 c가 눌림목이다라는 가정 하에 d 지점을 조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 사이클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관점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는 조금 염두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V파 로볼수 있느냐 없느냐에 거요 따라서 좀 시나리오를 갈라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준론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타 이론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여기 리플 영상 그리고 이더리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기 카드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은 더욱 이해가 어,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 맨 처음 시나리오대로 이 C가 이 하나의 V파, I파 요거두 가지 합쳐서 V파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의 목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플이랑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이 NT값은 제외할게요 이미 충족을 시켰습니다 NT값 여기에서 A에서 C만큼의 길이가 C에서 다시 이어지는 건데 이미 충족하고 남았어요. 그래서 얘는 배제하고 나머지 값들을 한번 어,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가장 좀 현실적인 가격, 현실적인 가격. 이것도 좀 현실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 그나마 좀 현실적인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수준론이 뭐였, 뭐였습니까? 어, 바로 N값이었죠, N값. N값은 하모닉 패턴에서의 ABCD 패턴이랑 어, 유사한 그 가격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준론의 N값을 충족을 한다고 라 하면 은 A에서 B까지의 가격이 다시 C에서 이어져서 D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약4 5달러에 아, 4.5달러는 넘었네요. 한 5.2달러, 5.2달러 수준에서의 지지를 조금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지지를 형성해서 조금 더 튀어 올라간다고 하면은 25.3달러 한 25,000원, 28,000원 정도 되겠네요. 28,000원 정도 되니까, 어, n 값에 의한 목표값은 어, 25달러, 한 28,000원 그 정도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값, 뭐였나요? 가장 큰 목표값. 가장 큰번 볼까? n 값은 n 값은 어, 요 길이가 요 길이에서 이어진 거였죠 a b c d라고 하면은 a, b, a b의 A b 길이가 어, c d에서 이어진 건데 시작점이 c였어요 어, 근데, 하지만 이 값은 시작점이 b입니다 b 그래서 요 길이가 어,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지금 얘가 25달러고, 만약에 이 값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얘가 얼마냐? 궁금하시죠? 어, 이 값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45.8달러입니다. 대략 5천원 정도 되겠죠? 대략 5천원. 그래서 어, 수준론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볼수 있는 목표 값은 5천원이다. 5만원이죠? 5만원. ,000원. 5만원이다. 45.8달러. 약 5만원 정도 값이 가장 최대의 목표 값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어, 매우 희박합니다. 가장 현실적, 가장 그나마 현실적인 목표 값은 어, 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어, 이전 애들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중간에 파동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얘를 V파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인데 이거에 대한 차이가 어, 지금 시나리오에 대한 그 가능성도 조금 영향을 미쳐요. 자,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이전에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 중간 중간에 저항 지점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저항으로 자리 자리를 잡고 있는 애들이 어, 5.56달러, 9.14, 14.8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애들과 다르다는 이유가 이 중간 파동들 때문이에요. 저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모백카스를 어, 충족하러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봤고요. 어 조금 많이 어, 희망적으로 보는 시나리오예요. 얘들은 시나 리오고 만약에 어, 만약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무산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5.56 달러에서의 상당히 강한 저항을 받았는데 얘는 어, 얘는 거의 이전에 3개월 동안 수렴을 했던 요 수렴 끝지점에서의 어, 가격이 저항자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넘지 못하고 이렇게 빌빌 거리고 있는 겁니다 빌빌 거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움직일 거냐 요거를 조금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중단기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요 시간론으로 분석한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이클을 끌어놨는데 최초 상장 시점에서부터 26주 우리가 가장 기본 수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숫자가 26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을 끊는 겁니다. 얘는 어, 상승 어, 조정은 아니었어요. 저점을 깼기 때문에 상승한 다음에 강하게 하락을 받고 다시 한번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이 어, 26주 안에 끝났고 그 다음 17, 어, 얘도 중요한 기본 수치였죠. 그래서 하락 그 다음 다시 재차 상승해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결국 얘는 어, 대략, 어, 40, 42. 어, 기본 수치 중에 42가 있어요. 그래서, 어, 40, 42주 동안 하나의 사이클을 끝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사이클. 이렇게. 하락,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42주 만에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어, 33주 동안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어요. 하락 사이클이. 33주는, 어, 기본 수치 중에서 강한 하락 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 마무리되고 마무리 이제 장세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본 수치를 말합니다. 33은 그래서 상당히 좀 신뢰를 신뢰를 하고 있는 어, 갑자기 요들송이 나왔네요. 어, 신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사이클입니다. 하락, 하락 주기에서 적용을 할수 있는 어, 상당히 강한 어, 신뢰를 할수 있는 기본 수치다. 물론 더갈수 있어요. 더 가면 은 이제 42, 52, 64, 76 이렇게 나갑니다. 이 비트 같은 경우는 76주를 다 채웠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비트 같은 경우에도 어, 추세전환에 조금 희망을 걸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봤고요어그 다음 사이클을 지금은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이 기본 수치를 들어 다 끊어놨습니다 끊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약 17, 17주 동안 거의 조정 없다시피 계속 상승을 이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 26주까지도 이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 시나리오가 좀 위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타겟 수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25달러 그리고 48달러 이렇게 봤는데 그거에 대한 사이클 을 언제 도달할 것인지는 지금은 예측을 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기존 사이클이 언제 끊기는지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전 리플이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어, 언제 언제 얼마까지 도달할 거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단, 중단기 사이클을 좀 볼게요 중단기 사이클에 대한 어, 움직임들을 조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심플하게 채널로 좀볼수 있을 것 같은, 같아요 어, 채널로 보는 게 가장 심플하다 자, 지금 우리가 그 눌림목, 가장 큰 시나리오에서 눌림목으로 작용했던 시 g 점에서부터 어,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채널. 그래서 이러한 상향 채널, 상향 채널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 어, 지금 채널이 한번 꺾였어요. 어, 시프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의 기울기가 상당히 급해져 있고, 지금, 어, 채널의 중심값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채널의 중심값이 지지가 된다는 것은 이 채널 안에서 만들어져, 만들어진 져만들어 추세가 어, 추세가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마지노선은 이, 이 채널 하단이겠죠 채널 하단이 깨지게 된다면 이 추세는 깨지는 거고 이, 이 채널도 깨지는 거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 중심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어,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26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주인데 이렇게가 26주인데 어. 저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어, 봐요. 근데 받아도 이 채널 하단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 4.5달러는 어, 아무리 조정을 받더라도 4.5달러는 지켜줘야 된다. 이전 고점인 4.5달러. 지켜줘야지 이전 고점을 깨지 않는 이 파동의 카운팅도 유지가 되고 이 채널의 그 추세의 힘을 이어갈 수 있는 기준도 마련이 되는 게 바로 4.5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오스는 반드시 어, 4.5달러는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조건부가 이 4.5달러는 반드시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아까 그 수준론 목표값들도 다 어, 유효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중심값을 엄밀히 말하면 좀깬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채널 중심값은 깨졌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고 이제는 어, 여기에서의 반등을 좀노려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반등. 지금은 일봉이죠. 일봉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어요. 약 어, 2주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 2주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좀은봉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실제로 채널 하단에 닿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 튕겨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왜냐면은 어, 제가 웬만해서는 어, 이 콘텐츠 만들면서 그 매매 포인트를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깨지면 튀면 되거든요. 손절라인이 엄청 짧은 거예요. 손익비가 엄청 좋은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탄다 라고 하면 손절라인을 여기까지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실을 이만큼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잡는다? 라고 하면은 여기 깨지면 바로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손익비가 엄청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4.5달러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매수를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지금 기존 홀더 분들께는 지금 어 말씀드리는 정보가 별로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만약에 신규로 받아보시는 자리는 여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중단기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이 채널만 지킨다고 하면 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 조금 확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론 분석은 어 이번 시간에 조금 비중을 낮춰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값에 대한 어그좀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그이가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목표값을 조금 오늘은 신중하게 좀 잡아 봤습니다. 신중하게 잡아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파동이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어지면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리플이랑 이더리움과 다르게 조금 수준론으로 보기가 아 약간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어, 장기적인 어떤 예측보다는 대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뭐 이런 거 그냥 자유롭게 말씀드립니다. 어, 뭐, 뭐 5만 원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거 어, 있는 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든 안 가든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 돼요. 5만 원 가도 가면 팔아야죠. 못 어, 뭐 팔면 어떻게? 그냥 만약 들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이웃으로 뭐 집을 살 것도 아니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이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 그렇게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웃사 분석했고 다음 시간에 a 다갈 겁니다. a 다 분석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 또 이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